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3일간 분리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측면에서 이 분리 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에선정 전군 측은 전학 처분 취소를 위해서 이렇게 10차례나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교 입장에서도 분리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군과 A군은 사건 이전처럼 한 학교에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해 학생 A군의 고통은 몇 배로 가중됐을 겁니다. 정군을 피해 학교를 떠나 있었던 A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B군. 그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피디 수첩은 피해 학생 A군의 근황을 알아보고자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는데요 A군의 계정으로 보이는 한 SNS. 2018년 3월, 민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A군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은 A군의 소식을 알지 않을까. 같은 시기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의 SNS를 찾아서 일일이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MBC에서 이렇게 문자가 올 줄은 몰랐는데. 혹시 피해자분과는 조금 연락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피해자가 저희 학교랑 연, 저희 학교가 연관된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심하게 입어서요. 저희랑도 연락이 되질 않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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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과 학생들에게 정군의 근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군대도 일찍 다녀왔어요 정군의 SNS를 찾아봤는데요. 정군의 메신저 배경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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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남에게 피해를 주고 서울대로 가서 진학해서 이렇를 준비하고 있다는 렇게이가게이렇는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이게이이이이랑 이렇게, 이렇게, 이이 학교는 이제 실력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가해자였던 친구가 그 정시 전형으로 이과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감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성의 결함이 있고 심지어 부모님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기득권층의 자녀 분이시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의 입장에서 그런 학생을 너무 아무런 제재 없이 같이 입학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도 분노를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정군이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을 두고 공정하게 처리된 결과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대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을 100%로 반영하면서 학내외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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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문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질의하는 자리. 법원의 판결까지 이 반성 정도와 화해가 없다는 라 사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반포고등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할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객관적 어, 신비... 증빙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신무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어,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뭔지, 뭘 보고 교장선생님은 납득을 하셨는지. 화해 정도에 대해서 화해, 어떻게... 네, 회의록은 제가 공개를 못하고요. 네? 그 화해를, 회, 회의록은 공개를 못하고요. 반성을 하고 있고 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해, 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해. 그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반성하냐고 물어보면 반성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화해는 그것과 다르죠. 상호적인 거 아닙니까?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건지 지금 교장선생님 얘기는 자료는 공개 못하겠는데 내가 본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의원장님그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는데요. 학교장 선생님. 네. 오해는 무슨 오해를 해요? 시중일관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정군의 징계 기록 삭제를 심의한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반포고 교장에게 의원들의 지리가 쏟아졌습니다. 아, 어, 그 정순신 그 아들 이 반포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대학을 진학했죠? 네. 네. 정시로 진학했습니까? 수시로 진학했습니까? 정시입니다. 정시로 진학했죠? 네, 들어가세요.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모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으셨죠? 지금 네, 반포고등학교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야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이 정군이 서울대 철학과 갔다 같다, 정시로 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울대는 오늘에서야 정군의 서울대 입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블랙 코미디죠. 서울대는 정군에게 최대 감점 조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학폭 가해 사실을. 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을 강화하면 네네. 이번 사태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런 어, 중한 경우에는 엄벌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초기거나 또그 경미한 경우에는 어, 교육적인 치유와 또그 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해내는 그런 교육적인 해법을 먼저 좀 추구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이번에 그 삭제 관련해 가지고 삭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문제는 조금 먹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선생님 어떻게 조금 답변을 내주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끝내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서울대학교 도서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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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군의 학교 폭력 뉴스가 보도됐던 때는 2018년 3월. 아버지 정순신 씨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서울지검장 모없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 있어요. 보고자는 이렇게 있고, 공안 사건 났을 때 공안 보고자 이렇게 있고, 일반 사건 났을 때도아침시반 정도에 도된 사건들 모아 보고하는 담당가 있어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내 사건 사고는 윗선으로 보고가 된다는 것.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정순신 변호사 그리고 이번 인사 검증의 책임자와 임명자 그들은 모두. 정근의 학교 폭력 사건 보도 당시 검찰 내한 식구들이었습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돼 가지고 임용을 못 받았더라면은 이건 만약입니다. 어땠을까요? 이 학폭 사건이 그리고 학폭에 개입된 이제 권력자인 부모의 어떤 이런 행태들이 그대로 묻혔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무리를 드러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바는 과연 저게 이번에 이 사례밖에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빙산의 일각은 아닐까? 물 밑에서는 또 얼마나 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대 가면 뭐 하냐? 이런 말하자면 이런 인성 가지고 서울대 가서 졸업하고 또 다시 정순신이 복제되는 방식으로 얘가 또 사회의 어떤 권력에 가까이 접근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의 문제까지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보시게 된게 아닌가. 확폭도 결국은 계급의 문제인가? 어, 권력과 계급의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그 계기가 아니었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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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피디 수첩에서는 강요, 협박에 의해 성인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거나 이후 원치 않은 노출, 불공정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BJ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피디 수첩에서는 성인 방송 플랫폼 및 일명 엔터에 종사했거나 관련 업체에 대해 잘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